조금이라도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 나중에 또 후회할 수 있으니 그 후회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내려놓는 것도 괜찮아. 지금 한번 경험을 했으그그러면 음, 제가 어씀을들어그사람그러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음. 배고파? 여기 서났나 어, 내 거야? 여기 있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은, 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네요. 음. 저 가게에 대한, 저희들이 저, 저쪽,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해봤고, 음. 솔직히 저쪽 동네는 좀 뭐랄까. 장사하시는 분들 예, 사장님들도 이렇게 와서 드시고 뭐데 지금 이런 들어보면 좀 걱정 다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음, 예, 뭐 전체적으로 대표님 말씀한 시비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도 하지만 예, 좀 신도시이다 보니까 뭐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부분에서 더 부담이 되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예, 제 생각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거를 내려놓고 음. 제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음. 뭐 사장님한테 멘토를 음. 삼아가지고 직원으로 뭐 이렇게 음. 일하면서 음. 더 배우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아 내가 배 배웠고 어느 정도 했다 음. 싶을 때뭐 사장님도 막막 막 직원들한테 해주는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어떤 음. 뭔뭐 음. 뭐 하는 걸 같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음. 음. 집을 나눈 것도 음. 거기에 오히려 지금 와이프 걱정이나 음. 저희도 음. 지금 음. 뭐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좀 많습니다. 그 부분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웃음> 어,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는 본인들이 질렸을 까그 자리가. 그러니까 거기, 거기 있는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 그건 또 아닌데 이 자리는 저희들이 음. 그쪽, 그쪽 동네에서는 진짜 괜찮다고 음. 다들 음. 인정하고 저희도 그 자리를 많이 보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쪽에 보증금하고 저희 돈을 넣어놓은 넣어 것이, 저희, 뭐,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 많거든요. 뭐 음. 대표님한테는 이뭐 얼마 되지는 음. 않,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뭐전 재산을 넣은 식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뭐 보증금이 뭐, 2천, 3천 정도면 저희들도 그랬는데, 보증금이 거의 1억이 지금 걸려있다 보니까, 그리고, <웃음> 해가지고 뭐 그게 월세로도 저희들이 또 살고 있으니까요. 음. 그러면 네. 자, 요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딱 멈추고 싶은 거야. 너무 힘들어하고 힘들었을 거야. 지금은 딱 멈추고 아예 보증금 회수하고 네. 어 본인들이 처리하고 네. 본인이 네. 와서 우리 집앞 진짜 직원처럼 네. 네. 처음부터 가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네. 배우는 게 우선 와서 주방에서도 배우고 좀 배우면은 홀에서도 배우고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이제 배웠다 싶으면 내가 딴데 오픈했을 때 그때 차라리 투자해서 같이 네, 가는 어.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음, 근데 그 부분은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있어 처음에 그 우리 직원들 들어왔을 때그초우 조건은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웃음> 거를 음, 음. 어, 더 많이 원하는 건 아닌 거고 음.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왜냐 <웃음> 한 템포 쉬고 가는 게 나아 워낙 이제 그... 마, 망하고 나면은 내가 첫 번째 망했을 때는 이 생각을 했어 내가 이쪽으로 다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어 <웃음> 진짜 <웃음>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안 치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치기 시작하면은 자안 걸려 안 걸려 이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애들 인건비 어떻게 주지? 월세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 걱정부터 앞서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옥인 음. 경우가 없을 거야.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갔는데, 요 템프 지나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음. 그, 그, 그, 그, 그, 그까지 가기 전에, 뭐,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음. 될지, 아니면 그냥 더 이렇게 될지. 음. 이렇게 거. 될 일은 <웃음> 하나도 없어. 내 손에 장지적. <웃음> 진짜 이렇게 <웃음> 될 일은 없어.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이렇게 올라가지나. 잘 되는 집도 최대나 올라가. 최소한 이렇게 가는 집은 거의 없어. 20년, 30년 되면서 최소안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공한 집들이야 거의다. 이렇게 올라가는 집은 이렇게 떨어지. 그게 장사에 걸려. 말은 맞습 지금. 그쪽 자리는 일단은 우리도 좀 부담이네. 네. 그래서 그쪽 자리는 매각을 하고 네. 빨리 합류를 해서 네. 배우는 거예요. 네. 그게나 네. 음. 주방에 이제 요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네. 나는 주방보다 홀이 더 중요하다고 봐. 운영 관리하는 게 홀에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음 알겠습니다. 음. 근데 주방도 알아야 되니. 그렇죠. 음. 기원으로 음. 뭐 하지는 않아도 저 음. 사람이 하는 게 정확한지 음. 정확하지 않은지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적어도 돼야 음. 자첫 번째 거는 잊어버리자고 후자 먼저 생각해.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지금 막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나도 똑같이 살려줄 생각만 했지. 그 자리를 번창할 생각만 했지. 그걸 접고 나중에 천천히 가야 되는 사례 생각을 나도 깜빡하고 있었네. 어. 그러면 그그그 가게가 뭐 매각이 되는 음. 시점에서 제가 다시 연락드릴. 매각해 음. 빨리 시키고 합류하는 <웃음> 거. 음. 어떻게 저희도 잘 음. 몰라. 어떻게 음. 그런 그런 자리 음.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음. 어떻게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지. 권리가 뭐 짧은 못 받아. 지금 상황에서는. 노현동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 때. 노련동도 들어올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권리금 지금 다 없어 원래 3억 주고 들어갔던 데가 얼마전에 6천만원 받고 반집은 하나 있어 앞에 근데 월세도 3,500만원 했던 데가 지금 1,700까지 떨어도있다 권리금 하나도 없고 욕심을 부리면 은 빨리 포기를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거야 권리금 챙길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나갔나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8천 주고 들어갔다고 했죠. 아니요. 얼마 주고 들어갔어요? 1억 2천. 1억 2천이다. 어 27평. 예, 27평. 그럼 또 이제 지방인데. 우리 세는 17평, 45평의 무펄리. 아. 집기까지 다 있고. 집기까지 다. 네, 지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언제 언제 네, 네. 들어가셨는데요? 10월. 10월 아, 이월 이월 1 0일이요 이월. 예, 네, 원래. 8,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응. 그거를 저희들이 인수를 한거죠 양도양수를 양수 받는거죠 무슨 응. 응. 작년 6월에 올리고 미련이 전해졌던 것 같지? 그 자리가 다 좋은 자리였나? 설치들 아, 말하면 다하는 좋은 자리였어? <웃음> 안가봐서 안 나는 근데 전 안가봐서 직용점이었대요 아, 아 그래서 그본사에 주고 음. 도는나 네, 지금 원래 그렇게 네. 다, 다, 다, 네. <웃음> 당해봐야 아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네. 한 8천 정도에 내놓고 <웃음> 내놓고 상을 황 한번 보라고. 저희 지금 음, 지금 5천까지 네. 내렸어요. 5천까지 내는 데도 네. 보러 오나요? 예. <웃음> 네, 그러면 아, 네. 그온 사람 중에 좀좀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보면 예 네, 그. 음, 예뭐 네, 생각 이 있어 억선까지 음. 내린지는 지금 뭐 음. 다른 음. 부동산에서 음. 얘기 안 하고 부동산 음. 두 곳에만 음. 부동산 네. 한 군데만 내놔 예 네. 일단 뭐어차피두 군데 내놨으니 어쩔 수 없지만 아참 어, 음. 음. 음. 음. 그러면 다 내는 것입니까 그럼 그럼 서로 경쟁 붙어서 더 못하게 네. 어한 군데만 딱 넣으면 그한 군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된다고 아. 음. 음. 그걸 또 몰라가지고 음. 5촌에 그렇죠. 하겠다는 음. 사람 있으면 바로 빨리 살려좀 깎아도 깎은 거라도 빨리 내놓는 게아니 근데 지금 그분이 응. 뭐, 응. 연락 어, 주기로 뭐 그렇게 뭐 응. 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나 봐요 응. 워낙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응. 뭐 월세도 더 비싸고 벗은 극도더 비싸고 하니까 진짜 하겠다는 사람이 <웃음> 있다가 뭐 빨리 전해야지 <웃음> 빨리 전해야지 <준비하겠다는 웃음> <되나? 웃음> 어차피 지금은 언제 또 아, 나타날지 모르니까 that w 요 s in a swum, no net, that was i 고 a go. Don't you go to the car? Panama get bound, Panama g e 게 hushed after the Ned and I did. Jed and I did. Jed and I d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줄는데 40, 50대 돼가지고 아 50대 돼가 퇴직하고 나서 이런 경험을 해 그러면 그때는 힘든 거야 젊었을 때 경험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빨리 또 헤쳐나갈 수 있고 또돈벌수 있는 그런 혈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경험들이 또 그게 또 밑거름이 되는 거고 감사합 음. <웃음> 그렇게 하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대로 마음 떴는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더 손해야 더 손해. 음, 예를 예를 들면 뭐 삼천에 달라 그러면 삼천에 그냥 주고 이렇게. 아니튼이나 아, 음. 그 갖고 있으면은 또 가게도 마음 뜬 상태에서는 가게 운영 안 돼. 그 길하는 게 있어서 음. 사장님이 마음 뜨면 손해 음. 하나요. 뜨자마자 그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또 시간을 또더 허비하면 안될겠네요시간 허비한 건 아니고 우리도 <웃음> 네. 이렇게 찍으면서 네. 많은 걸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직원들한테도. 네. 어. 네. <웃음> 다른 말로 빨리, 부분, 어, 빨리 네. 이거를 음, 저희들이 음.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음. 아쉬워 그래서 문의도 음.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는데 <웃음>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진짜 장사할 때큰 도움 될 거야. 나는 정말 실전에서 <웃음> 터득한 걸 내가 넓게 야, 두고 있는 게봤으니까 이제 안 음. 되는구나 아는 거지 음. 해보지 다음, 않고 그냥 거기만 해서 또 했을 거예요 <웃음> <웃음> 분명히 그렇게 <웃음> 했을 <웃음> 거라고 내가 그, 그, 그 얘기도 하잖아 <웃음> 구독자 중에 자자 광주에서 한다는 양반 <웃음> 네네. 내가 겁을 그렇게 줬는데도 결국엔 안 맞아, 되잖아 맞아. 아 해요? 결국엔 안 되잖아 음. 해봐야지 <웃음> 그 다음에 <안 되잖아. 웃음> 음, 진짜 가서 그냥 음. 작은 고깃집 자기들로 그냥 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 진짜 해보라고 진짜 저도 네. 가서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아. <웃음> <엄청> <웃음> 그렇게 큰게 처음에 큰거 말고 음. 작은 거부터 해가지고 해서, 경험을, 해서? 네, 경험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음. 처음에 지금 이익을 보고 음. 저처럼 눈물을 가지고 음. 그런 신혼 같은데 음.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거지 안 들어? 들리질 않지? 음. 안 들어 <웃음> 근데 다섯 번이나 있다. 아, 네. 나는 한 진짜 아, 나는 시팔업 18도 까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 아, 오빠 같는 아, 사람이 있었으면 한두번 정도 자고 말았을 텐데. 가, 대단하지 나1 8업 까먹음 서 하고 있다는 게. 아그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도 좀 크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노점상부터 했지. 예. 네. 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조그만 차 차부터 시작해서 터럭 장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웃음> 한 다섯 분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크게는 막 많이 투자는 안 했는데 네. 따지고 보니까 그만큼 들어갔더라고 18억이요. 어. 20년, 따지고 보니까 음. 아, 20년, 20년 동안 20년 동안 까먹 20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월급까지 계산했을 네. 때 월급 벌어서 네. 벌어서 투자해서 까먹고 벌어서 투자해서 까먹고 근데벌수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했으니 다음부터는 쉽게 안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 이 수업료는 <웃음> 싸다는 거야 나는 <웃음> 이거에더큰 어, 수업료를 내지 않기 어,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음, 싸다는 거야 이 수, 수업료 자체가 나는 몇 억씩 수업료를 냈는데 그래서 내 구독자님들 보시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절대 내, 거, 내 영상 보면서 느껴보라고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망하면서도 깨우칠 때까지 망하면서도 할수 있었던 거는 천운이지.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을까? 다섯 번을 망하면서도 계속했던 사람이 없거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섯 <웃음> 번을. <웃음> 멘탈 아 진짜 그게 제일 힘든 건데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장사하는 사람 냄새도 맡기 싫어. <웃음> 네. 처음에는 근데 그래도 접근하기가 응. 쉬운 게 장사였고 돈 벌면서 또해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장사였더라고 어떻게 보면 응. 운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겠지 어, 그런 부분이 나한테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운이야? 운? 응. 응. 어, 그러게요 응. 다른 어, 저희 아시는 분도 응. 그저 그, 동네에서 응. 장사를 하시는데 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운이야. 하여 그런 걸잘 믿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 운도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운이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자 그런 경험, 내가 15번이나 망한 경험이 없는데 나한테 운, 운이 왔는데 잡을 수 있을까? 못 잡고 폴린이 오늘 이번에 경험한 네. 그돈 주고 수업료 내고 네. 배운 거야 사실은 배운 거야 그렇죠. 큰 거를 배운 거야, 같이 가족이 그거를 배우고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 은 나중에는 아이씨 야씨 또 실패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뭐 영상을 보고 그래도 진짜 내가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람이 음. 진짜 말을 듣는 거 하고 경험하지 않고 그걸 듣는 거 하고 완전히 천신차더라고요 내 영상 보는 사람 중에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나를 믿을 거예요 그때 대표님이 음음. 저 밖에 찾을 때 양재동 하시면서 음. 어, 권리금을 사업뭐 음. 이런 얘기 하실 때 음. 진짜 월세가 높으면 권리금을 녹여먹는다는 음. 그 말이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영상을 봤다면 얼마나 다시 한번 생각해 하고 음, 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이 한번 뭔가 꽂히면은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해도 안 <웃음> 안 듣더라고 <웃음> 무조건 해봐야 돼 해보고 깨져봐야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웃음> 근데 수업료 작게 드리고 배운 거니까 요번에 느껴봤으니까 나한테 이제 내가 내 밑에 들어와서 일 배우면 은 많은 걸더 빨리 배울 거야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한번 처리해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해 전화하면 될것 다행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저희 구독자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전에 제가 망했을 때 기억들이 새럭새럭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래도 안 보이고 더잘될 거라는 희망이 보이면 재밌을 텐데 점점 안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정말 이거 힘들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가 이럴 때는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도 못 잡아줘요 이거는 본인이 결국엔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또 현실적으로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서 빨리 멈추게끔 멈추지 않으면 은 언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항상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잡아준 거고 브레이크를 또 잡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안된 상황에서 문자 왔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님 속마음은 아주 편할 거예요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했으면 완전히 마음고생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동안 그래도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처리까지 다 됐으니 지금은 엄청 편할 겁니다 충분히 여행 갔다 오고 충분히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저한테 아마 전화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배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은 바로 이익만 보면 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 차려놓으면 된다고 보시는 분들 본인은 할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꼭제 영상 보세요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